반갑습니다 한국타님입니다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좀 하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데요 제 채널에 지금 주된 콘텐츠가 뭐 여러가지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제 스스로도 도전하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뭔가를 이뤄냈을 때그 성취감을 너무 좋아해서 어 주로 이제 도전하는 영상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이디어가 고갈이 됐고요 <웃음> 사실 제가 주제를 정해서 이런저런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또 지금 제 채널을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고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음, 도전에 관련된 거라면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뭐 운동에 관련된 것도 좋고요 아니면 쉽게 도전하기 힘든 것들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어,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너무 자극적이거나 무모한 그런 것들은 제가 정중히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견까지 남겨주시는데 그냥 넘어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제 마음에 들어서 제가 콘텐츠를 만들게 되면 의견 주신 분을 어, 제가 언급을 하고 소정의 어, 선물을 또 드리는 방식으로 앞으로 컨텐츠를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아직 너무나도 작은 채널이지만요 취미 삼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부담없이 그냥 즐기려고 합니다 그래도 잘 되면 좋긴 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어,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에 도전하면 재밌겠다라고 하시는 거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컨텐츠 열심히 만들어서 올해는 좀더 자주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참 그.. 아 그.. 아... 사랑합니다 여러분